무슨 기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밤 수집기라고 하는데 밤을 준다고 합니다. 보시죠. 언제부터 쓰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15년? 네. 야, 15년 동안 이걸로 방을 지셨다고 말씀이시네요. 네. 예, 예. 얼마나 더 빨라요? 두 배. 두 배? 네. 아, 두 사람 허리 안 아프고. 아두 배는 빨라요.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줄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경사지, 좀 이렇게 경사지 못, 못 올라가는 것들이 쭉 뻗고 이렇게 갈수 있고. 아 사람이 직접 가야잖아요. 이 거리만큼은 안 가도 돼.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아 보프게 이 반경내 이 정도 한 3, 4미터는 그냥 다. 같이 줄수 있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안 걸어가도. 안무거우요 아니요. 네. 게 이제 팝이 꽉 차면 한 8kg 정도? 그러니까 비료푸대 전체 꽉 차도 비료푸대 하나 무게 정도밖에 안 돼. 바람이 많이 나오던데. 네. 바람 때문에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올라갈 때. 네. 밀어주니까. 네. 이제 아. 주실 때도 생각보다 무게감이 덜해요. 이 아, 바람이 yeah. 밑으로 추진해주니까 밤 요게 어느 정도 차도 그렇게 무게감이 저거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양쪽 어깨로 그냥 미니까 음.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다, 도니, 막 산에 돌아다닐 때. 아. 어, 밤딱 이렇게 실어도. 한 비료 한 푸대 무게 정도? 어. 맸는데 네. 크게 이렇게 뭐 무겁다는 느낌은 네. 별로 안 드는데 밤이 들어도 밤이 꽉 차도 비료 한 푸대 무게 정도 아. 어. 그러니까 조금 뭐 그냥 다닐 만 해요 경사래도 그냥 다닐 만 해요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자로 40kg 몇 자로나 작업하세요? 그게 이제 많이 떨어지면 하루에 한 300에서 한 330kg 정도는 거뜬히 주세요 와. 8시간 작업을 해서 야,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예. 많은 양이에요. 인력으로는 그렇는못 줬죠. 많이 주는 사람이 세프대니까 한 110kg 정도? 근데, 근데 이거는 혼자서 300 k g 을 네. 주세요. 300 이상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작대기를 주면은 상처가 네.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상처가 없어요. 네, 상처. 상처가 없습니다. 네. 질천이 구입한 건 15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네. 편리성 때문에 두 대를 더 샀어요. <웃음> 그럼 지금 네. 이런 기계가 총 3대? 네 3대에요 야, 뭐안 좋으면 사겠어요 대대를 <웃음> 다 이용하면 하루 몇 킬로 합니까? 1000kg가 넘죠 <웃음> 한 1200kg 이상 줬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상태가 아직 밤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데 밤이, 밤이 더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상태 같으면 더 줬죠 음... 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자르다 당기 힘들잖아요. 예. 대충 버리고서 흔들어요. 흔들으면 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 이물질. 네. 그래서 이렇게 찾다 쏟으면 돼. 이렇게 손으로 찾다 긁어 내리면 돼요. 잘잘 잘. 네, 내리면 이렇게 이제 흙하고 이렇게 이물질 남는 거있요 이렇게 이거만 이렇게 따다 버리면 돼요. 그그 이, 이렇게, 풋도 그렇게, 풋도 뭐, 풋도 돌 같은 거 많이 안,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내면 돼요. 이물질. 아, 거기 이물질이 있구나. 예, 이물질이 있고, 여기서 많이 맥히고, 아니,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많이 맥히고, 요 어, 예. 부분은, 요 부분은 그냥 빼버리면 돼. 이렇게. 아, 거기? 예. 그냥 빼면 돼요. 연장이 필요 없고, 그냥 뺏서 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 뺏다 뺏다 해가지고, 안에 터보는 예. 여기는, 이렇게 짱구면 되고 이게 1 8일 전용인가? 네 전용이에요 어... 왜이것도 돼요 전용을? 아매연도 안나오고 괜찮아요 이게 한 15년 됐을거예요 15년이요? 네 15년 됐을거예요안전 구형이잖아요 네 생쌤해요 아, 전용오일 쓰면 이렇게 오래 쓸수 있는건가요? 뭐, 보관해서, 보관해도, 뭐, 개브레테, 보통 딴거 같은 거 이게 찌끄러기가 맥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시동 걸어도 잘 걸리고. 이 치파렐레에서 나온 이 방수집기. 예.를 모르시는 농가들한테 한 말씀 주신다면? 아, 이거를 지금 주변에서 이거 구매를 해서 네. 하라그래도 염려가 돼서들 모델, 뭐, 허리가 아프니 어깨가 아프니 게생 무겁다는. 근데 네. 생각보다는 편해요. 의외로 편해요. 아... 예.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네. 이 편리성들을 아마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아. 자, 저희 한국농산TV는 우리 농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